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오늘은 어, 로또 1002회 화요일 방송 어,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어, 1002회 유튜브 방송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일요일날 1001회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 대분류 특이 패턴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로또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차에 올렸는데 어, 전멸했죠? 어, 7 좌측 대각선입니다. 어, 이게 출할 수 있는 근거는 어, 이렇습니다. 이게 현재 7은, 7 좌측 대각선이 어, 현재 1연멸이고요. 어, 지난해 차 전멸했죠? 어, 거기다가 어, 7 좌측 대각선에서 7, 13, 19를 제외한 25, 31, 37, 43이 어, 현재 10연멸 중입니다. 어 1회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신기록에 신기록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 이게 출할 줄 알고 또 별랑카페 개인적으로는 이 25를 지난해 차는 좋게 봤었거든요. 어 그러는데 어, 전멸했습니다. 어, 지난해 차에는 그 소수가 전멸을 했죠. 어, 소수, 여기 지금 보면 은 31, 37, 43, 7 좌측 대각선에서 25를 제외하고 보면 다위가 소수죠. 소수들인데 소수가 지난 2차 찬멸했고 홀수도 보너스 볼15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는 홀수가 추락했죠. 그래서 7 좌측 대각선이 이번 주는 필출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7 좌측 대각선과 1 우측 대각선, 어, 여기가 어, 1 우측 대각선은 현재 2연멸 중이고요. 7 좌측 대각선은 현재 1연멸 중이죠. 그래서 바, 방금 로또 용지 분석 1에서 7 좌측 대각선에서 안 보이시면 1 좌측 대각선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의 차이는 어, 여기 1 우측 대각선과 7 좌측 대각선에서는 어, 무조건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주어진 것이 전부, 어, 홀수들이죠. 어, 홀수가 지난해 차에 약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25하고 33을 제외하고 보면, 아, 9도 그러네요. 여기, 여기 보면 소수가 17, 그 다음에 7 좌측 대각선에서 25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또 41도 소수죠. 소수가 여기 많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어, 소수가 이번에 필출한다고 보고, 어, 여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23, 30, 37, 26, 33, 40. 이 여섯 수가 현재 구현멸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6견멸이딱한번 있었는데 지금 신기록의 신기록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번에 필출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난 2차에 올려 드렸는데 전멸을 했죠. 이게 지금 이 아욱한 분석이죠. 이 아욱한이 여기가 현재 3연멸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이제 출하시기가 임박해졌죠. 자 여기다가 이걸 더 여기가 출할 수 있는 근거를 또 하나 된다면 29, 30, 31, 36, 37, 38. 이 여섯 수가 현재 유견멸 중입니다.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유견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타이 기록이죠. 어, 우선 먼저 이 여섯 수에서 찾아보시고 없으면 43, 44, 45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579 주변수예요. 59하고 79 보너스 볼이죠 보너스 볼 주변수입니다. 어, 여기가 지난 2차 전멸을 했는데요. 59와 79 주변수들이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2차에 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어, 여기에서 이, 어, 이 하늘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규칙수라고 이렇게 칠해 놓은 거예요. 제수라고 칠해 놓은 건 아닙니다. 어, 규칙수. 규칙이, 규칙이 있는 수, 들이에요 그래서 제의될 가능성은 가졌으나 규칙수에서도 매, 거의, 자, 거의 매 차, 어,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나오고 있죠. 물론 전멸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거는제의수한 뜻은 아니에요. 자, 다음은, 어, 로또 용기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불주변수죠. 이건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불출변수는 출현비도가 높은 거 다들 아시죠? 자 여기입니다 이번에 불출변수인데요 어, 여기 아까 요구간 요구간이 예, 어, 필출할 거라고 아까 어, 올려드렸는데 앞에서 올려드렸는데 어, 이 아홉 칸에서 안 보이시면 어, 여기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24, 25, 32, 39, 33, 40 여기도 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로또 용지 분석은 우선 어그 로또 용지에서 어, 나올 구역을 나올 수 있는 구역을 어, 구석구석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어, 이제 관심수하고 이제 필출 그룹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오늘까지는 우선 전체적으로 어, 이 틀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올 구역을 살펴보는 거죠. 어, 참고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어, 화요일 로또용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